반갑습니다. 소론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밤입니다. 어, 며칠 전에 가로주택 그 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그 정비법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어, 부산광역시의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에는 어, 토지를 60제곱미터 이상 넓은 면적을 보유를 하고 있어도 그게 입주권 자격이 조례에는 빠져가 있고 해당이 안 된다는 걸 한번 업로드를 해드렸었죠. 그때 그러면 토지만 그런가요? 혹시 만약 오피스텔을 가로주택 정비구역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양권이 있나요?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지인분 중에 그 구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할 계획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씩을 여러 분이 나누어서 그걸 가져가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도정법에는 오피스텔이 어, 사실상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바뀌었고, 뭐가 건축물 및, 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엔드 조건으로 바뀌어 있어서, 도정법에는 이 자격이 안 되는데, 분양권에 이상이 없나요? 이랬더니, 뭐, 가로수택 사업이야, 뭐, 조그만 거 하는데, 뭐, 그런 거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어, 그래서 그땐 그냥 지나갔어요. 뭐, 제가 가로수택 정비 사업에 그다지 관심도 없고, 뭐, 제가 샀던 것도 아니고 이래서, 근데 이제 아번에그 어, 토지 그거를 검토를 하면서 부산시 조례를 들여다보니 어, 여기, 여기에 여기 보면 도정법하고 똑같이 어, 조례 39조 1항 1호에는 볼까요? 종전 건축물 중 주택 근데 갈로 안에 똑같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엔드 조건이죠. 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게 답니다. 그럼 오피스텔은요. 업무용 시설로 보통 건축물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입을 하고 누군가가 세입자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실상 주거용으로 서고 있죠. 가로주택정비사업 여기 19조에 보면 갈로안에 엔드 조건이니까 엔드가 충족이 안되면 그냥 무허가 건축물 안되고 맞죠?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사실상 주거용. 주택용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은 89년 3월 29일 부산 기준은 항공사진에 올라가 있고 그럴 경우에 집만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 허가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또 놓치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오늘은 빠르고 짧게 이 내용만 한번 짚어드리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한번더 검토해볼까요? 부산시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 19조 1항 1호에는 오피스텔 사실상 주거용으로만 쓰는데 어, 뭐가 건축물이 아닌 거 공부상 업무용시설인데 세입자가 들어가서 어, 전월세를 살고 계신 그런 집은 도성법에도 그거는 지금 분양권이 없습니다. 옛날에 구역 지정된 곳 외에는 지금 바뀐 요그 조례를 적용받는 곳에는 분양자격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조례에도 똑같이 그런 오피스텔은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 다 되셨죠? 2021년 2월 19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후에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에 오피스텔은 사시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그렇습니다. 정리 다 되신걸로 알고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